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안개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조금 날씨가 좀 가라앉는 느낌인데 소장님, 아니 셔츠가 밝아서 <웃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가 코구리 무호 환자들한테는 어떨까요? 기온이 좀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계절 대비하고 훨씬 더 심해지고 아... 특히 이제코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코가 답답하면 또 이제 입을 벌리고 음. 입을 벌리다 보면 또더 혀, 턱이 처지고 음.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음. 더 심해지죠 음. 그냥 코의 컨디션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고 그런 비염이 있... 있으면서 비염의 원인이 돼서 코구이부이비는사암은 네. 굉장히 괴롭겠어요. 살짝 지금 이제 들어서 약. 저도 그래요. 저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게참 애매한 게병원갈 응.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약을 먹기도 좀 그렇고 응. 그냥 뭐 괜찮긴 한데 응. 조금 더쉬했으면 좋겠다 응. 하는 정도. 응.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코클링인데, 코클링, 응. 아, 코클링도 응. 광대. 응. 아. 그때 쓰는 게 코클링이죠. 응. 어, 그... 제발 부클링을 병원 가도 안 되는 비염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엄청 심해 수술해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이걸로 될까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병원 아. 가기 전에 좀 심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냥 건강 관리용으로 쓰는 음, 거죠 음. 어, 우리 제품들이 다 음. 수명보호흡종이라고 명명을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막큰 중병 같기도 하고 음. 심각한데 사실은 어...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덜 들어가는 현상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음. 심각하진 않은데 그냥 계속 방치하고 누적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별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 수준에서 잠을 자는 동안 산소가 잘 들어가고 숙면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게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의 그런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단 말이죠. 음, 맞아요. 숨 쉬는 문제. 음. 결 그렇고, 남 일이 안다. 음. 그, 숨 쉬는 게 가장 쉬운 건줄 알았는데, 어, 사실은 숨 쉬는 게 가장 잘 쉬는 게, 숨을 잘 쉬는 게. 기본인데 가장 어려운, 생각보다 어려운 것. 아니,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웃음> 숨쉬는 노력을. 너 무슨 운동하냐. 나숨쉬는너왜안 해라고 하는 동작을 <웃음> 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숨쉬기를 운동 삼아 하려면 굉장히 어, 테크닉도 필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호흡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음. 단전호흡은 단전까지 호흡을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아니, 어떻게 그 공기가 저기 폐를 뚫고 들어가서 단점까지 음, 가겠어요. 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끌어다내면이 폐까지 충분하게 공기가 다 차는, 음, 음. 그래서 이 충분한 공기가 이폐 가득 차고 교환이 되면, 음. 훨씬 더 신선한 공기가 내 몸에 잘 들어가고, 음. 산소포화도가 음. 90%, 뭐, 90몇 아니고, 거의 99%, 100%에서 음, 음. 내 몸에 아, 상태가 되게 좋아진다는 거죠. 음. 그러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에서 보면 거창하게 사실은 뭐할 해도 뭐 좋겠지만 아 어, 되게 그냥 숨 쉬는 거니까 일상에서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폐에 공기가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복을 살짝 열고 목을 연다 하는 거? 목구멍 목구멍 목구멍이 이렇게 하면 꺾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혀에다가 힘을 살짝 주면 숨길이 딱 넓어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어, 우리가 그코골리 스트레칭 할 때, 코골리 방지 스트레칭 할때 목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목구멍으로 그거는 이제 너무 세니까 가볍게 살짝 힘을 주면 목구멍 쫙 넓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공기를 그대로 쭉 그러면 보통 가슴 호흡을 하면 공기가 한 반밖에 안 차거든요. 반 차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 반밖에 활용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이 배꼽 아래를 부풀리면서 하면서 이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는 느낌. 그래면 공기를 쭉 함께 밑으로 쭉. 저내 여기 이 바닥에 있는 팩까지다 공기를 집어든다 생각하고 들이셨다가 이제 천천히 그냥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호흡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단지 의식을 이 단전에 두고 편안하게 하는 거야. 뭐, 일부러, 뭐, 몇 번을 쉬고, 내쉬고, 몇 번을 숨, 몇번 동안 숨을 들이쉬고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데서 가시고, 생활상에서 그냥, 그냥, 단전. 아랫배로 숨을 쉰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거에서 중요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폐 가득 자게 공기를 채워 넣는 것이 목적이러면 호흡은 그거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주고, 이제 다쓴 공기를 내뱉고. 그게 호흡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그 호흡만 해주면 내 몸이 알아서 어, 어, 산소 가져다가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나는 숨만 잘 쉬어주면 되죠. 근데 자는 동안에 자꾸 막혀서, 단전은 커녕, 여기서 숨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응. 음. 겨우겨우. 그것도 충분한 양도 아니고 조금씩. 음. 그러니 얼마나 이 자동 시스템이 애가 달겠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처음에 숨이 그리고 막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심장박동이 빡빡빡빡뛸것 같죠. 숨이 막혔으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숨이 막히고 이, 그, 맥박하고 산소포화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숨을 참고 해보면, 숨이 딱 막히면, 천천히, 이, 맥박수가 줄어들어요. 음. 그러다가, 산소포화도가 툭, 툭, 툭 떨어지면, 그때서 갑자기, 심박수가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내 몸의 자동 시스템이 아, 산소가 부족하다, 아껴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 아껴 쓰기로 딱 시스템이 전환이 되는데 이제 그 한계치를 넘었으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데모가 일어나는 거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음, 음. 그래서 진장이 푹푹 뛰고 뇌가 와, 비상! 음. 그리고 그때 빡! 깨우면서 음. 후, 음. 후, 음. 후, 음. 후, 후. 숨을 내 이렇게 몰았던 거, 못 쉬었던 거를 팍 이렇게 이게, 이게 열린 거, 닫혀 있는 거를 음. 확 열어버리는 거죠. 음, 음, 어. 음, 음, 음. 그런 상황이 밤새 지속이 되는. 음. 네, 간단한 건데 굉장히 심오하고 쉬운 건데.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이숨 쉬는 거 이건 것 같아요. 네, 오늘 청풍칼럼 네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는 네 그런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